김치코인 대장 누구냐 이거잖아요 김치코인 중에 대장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코인은 뭐하는 코인인가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 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런 정보들 뭉뚱그려서 한 번에 좀 다뤄보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좀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코인 리서치 하시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 스마트 프립토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뭐하는 코인이고 대략적인 전망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 참고하실 점은 뭐 투자에 대한 어떤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치에 대한 그 어떤 투자의 권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이게 그냥 이런 코인이구나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컨텐츠 관련된 그 코인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어 세타 그 세타 토큰, 세타 퓨엘, 트론, 에브리피디아, 루비블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영상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뭐 스트리밍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네, 될뭐 수도 있고 요즘 콘텐츠가 또 저작권 네. 이런 이슈 또 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네. 좀 핫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에, 에릭 님이 이 시장 들어온 게몇 년도였죠? 저는 2017년도 말뭐 흔히 그 ICO 불장에 네. 들어왔죠 저도 아. 네. 사실 그 콘텐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표정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이제 그것과 이제 블록체인을 연결시킨 게 가장 먼저 나온 게 트론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트론은 이제 막 그때 한때 당시에 아프리카처럼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자기네들이 블록체인에 올리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다르죠. <웃음> 네. <웃음> 솔직히 그때는 뭐 이게 왜 필요한가 싶었는데 그냥 그거랑 별개로 그냥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0.0 몇 원? 이러지 않았나요? 뭐한 2주, 몇주 사이에 몇십 배 올랐어요 네. 네 트론이 처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엔터테인먼트로 시작해서 사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더리움이 잘 나가는 걸 보고 아 우리도 이더리움을 따라가야겠다 해서 지금 이더리움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였뭐 삼성이 뭐 애플이나 애플을 따라가는 거랑 비슷하게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연 2인자 세타 한번 보겠습니다 세타 지금 굉장히 핫하죠? 업비트에서 상승률 거의 뭐, 네, 성권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타, 뭐 하는 애니까? 세타는 이제 그 흔히 생각하시는 트위치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이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뭐, 플랫폼을 만드는 서비스이긴 한데, 사실상 뭐, 그 서비스를 제가 몇번 써보, 써봤다고 해. 했... 또 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러니까 비즈니스 <웃음> 모델 자체가 실용화된 케이스가 얼마 없잖아요 블록체인 그렇죠. 프로젝트 중에서 유튜브 쿠팡나가 투자를 응. 했죠 투자를요? 네. 어쨌 그, 투자자 그거 하나 믿고 어쨌든 계속 지금 삼성도 돈을 넣고 삼성 그렇죠. 쪽에서도 네. 콘텐츠 스트리밍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일단 모델인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그렇다 할 실용화 모델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 플랫폼이 돌아가고는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가 굉장히 적어요. 솔직히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얘네가 뭐 유튜브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에브리피디아, 에브리피디아, 에브리피디아는 구글이나 어, 나,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그 나무 위키, 그런 네. 백과사전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네. 그 어... 유저들이 스스로 그냥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입력을 하고 수정하고 확정하고 이런. 그런 모델이잖아요? 네 흔히 뭐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가지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의견을 내고 사실을 기록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구동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용리 자체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사실 그냥 선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 블록체인에 올림으로 인해서 뭔가 그 선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이게 에브리피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것도 기대 받았던 것에 해서는뭐 성장을 잘 못했고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이오스 전체가 좀 부진한 게 있어요. 사실 음. 이오스 내에서 좀더 주목받는 대비였고 그러다가 이오스 내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오스에서 나와서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지금 뭐 AP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협업을 하고 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데 지켜봐야겠죠. 음. 사실 맞습니다. 이 코인 가격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랑 <웃음>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실질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건데 잘안 돼도 가격은 잘 올라가는 케이스가 뭐 허다하니까. 그리고 무비블록입니다. 무비블록 할말 많아요. 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많죠. 판도라TV 그리고 KM플레이어 네. 미디어 플레이어사로 상당히 유명한데 어, 여기에서 이제 개발한 코인으로 좀 많은 일을 했죠. 얘네가 코박도 인수하고 네 코박 네. 인수하고 사실 무비블록도 바이낸스 가있고 무비블록은 코인명답게 영화 쪽에서는 영향력을 조금씩 넓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특히 독립영화 쪽에서는 뭐 여전히 서비스를 잘하고 있어서 네. 이런 그 콘텐츠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어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그래도 세타 쪽이 아니었나 세타에서 최근에 얘기가 많아요 외국 인플루언서들이랑 외국 쪽에서는 세타가 그렇게 존재감이 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큰 가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계속 트위터라던가 어떤 외국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긴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파트너십 하면 무조건 사잖아요 <웃음> 구글이랑 파트너십 뭐 이런 거 구글.. 구글 다 하죠 구글 그러니까.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파트너십. Google 다 했어.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는 그냥 아무나 쓸수 있는 서비스거든. 근데 그거를 파트너십이랑 연결해가지고. 국내 대기업에서 하는 코인 대장이 누구고 뭐 g l e Cloud, Google Cloud, Google Cloud, Google Cloud, Google c l o u 이 g o 시총이 어. 발표됐는데 클레이튼이 제일 높아. 아 그래? 요 그럼 네. 클레이튼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쪽이랑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게더 많지 않나 클레이튼은. 카카오가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서 네그 정부의 뜻에 반하는 것들 을잘안 하려고 음. 하기 때문에. 근데 코인원이랑 다른 국내 거래소가 어, 그거 오픈 소스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성장을 시켜버리는. 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죠 공지 유명했죠 가짜 코인 공지 <웃음> 어. <웃음> 자 어, 그럼 오늘은 콘텐츠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네,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 다른 코인들이 뭐 하는 코인인지 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